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리치마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에서 금가격이 18개월 이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일 기준 국제금 가격은 1온스당 1697.62달러로 저점을 찍은 3월 17일 대비해 14.3%가 올랐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실물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금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휘청이자 너도나도 기축통화인 달러 확보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산물인 금은 통상적으로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달러와의 가치가 오르면 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의 선언으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린 데 이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요. 연준의 양적완화 선언이 있었던 날, 1원스당 1487.72달러에 거래됐던 금은 24일에는 1570.71달러 25일에는 1612.8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준의 돈풀기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기에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금으로 돈을 벌어야겠죠? 그럼 금으로 돈을 벌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직접투자 골드바 입니다 먼저 골드바는 금거래소 금은빵 은행 등에서 살수 있습니다 흔한 인터넷 사이트 매매는 추천하지 않고 보증서와 순도를 확인하고 살수 있는 금거래소나 금은빵 은행에 방문해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골드바는 거래할 때 매매수수료 5% 부가세 10% 대팔 때또 5%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결국 골드바는 매입 보통 금값이 20% 이상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실물금 투자는 투자하는 순간 마이너스 15% 손해보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높은 게 특징이며 단점이죠 주식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벌기 굉장히 어려운데 금투자로 현물을 사는 순간 15% 마이너스 15% 부터 시작하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관도 어려워서 개인이 골드바을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나마 장점이라고 꼽으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는점 정도입니다. 금 직접투자는 두 번째 골드통장, 금통장입니다. 일반통장처럼 인터넷거래나 자동이체 언제든 현금으로 뽑았을수 있습니다. 금통장은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득본 돈에 배당소득세가 15.4% 붙고요 매매수수료가 매매와 매도할 때두번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대략 2%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또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값을 모두 예측해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직접투자 세 번째는 KRX금거래소를 통한 투자입니다 krx 거래소 투자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인데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krx 거, 금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1g씩 매매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 수준이라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살때 한번 팔때 한번 총두번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비가세라는 점에서 비교적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현물로 인출할 수 있는데 그땐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점은 증권사 중한 곳에 계좌를 개설해 두면 HTS, MTS를 통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골드선물인데요 어, 골드선물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파생상품입니다 뉴욕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수수료가 2에서 4달러 정도 발생하는데 매수와 매도를 통해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금 간접투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펀드 말 그대로 펀드 인데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에게 주는 보수와 선취 후취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 금펀드는 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강물에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합니다 펀드매니저의 실력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편이죠 금간접투자 두번째 금, 금 ETF 입니다 금 ETF는 금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형태로 일반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0.198% 정도의 매매 수수료가 듭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듭니다. 이 여섯 가지 금대결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